당 수치가 353인가 나왔어요. 그냥 약안 먹고 뭐 방법이 없을까? 이때 유튜브에 당뇨를 쳐봤죠. 쉬니까 네. 이게 딱 뜨더라고요. 이 동영상이. 네. 뭐배도아시막 뜨고 네. 뭐막 네. 나오더라고요. 네. 내가 두 병을 딱 마셨는데 한한 한 40분, 50분 전에 벌써 눈이 틀리더라고요. 눈이 네.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껌 붙은 것처럼 막 이렇게 끈적끈적했어요. 네. 근데 한, 한 시간 지나니까 눈이 안뻑뻑 하더라고요. 눈이 어. 이좀맑아지더라고요 많이. 이걸로? 145. 엄청 나게 내려갔네요, 지금. 145. 식사 하셨는데. 1시간 전에 했죠. 딱사는거 보세요. 딱사 드. 딱는거 보세요. <웃음> 보세요. 하,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보통 쿠팡에서 구매하시면은 한 박스 5 0 0 m l 한 박스가 5만 원인데 저희 한국 농산 TV에서는 지금 2+1 행사하고 있으니까 <농> 당뇨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네. 병원에 갔는데 당 수치가 353인가 나왔어요. 언제요? 6월 20일 날. 6월 20일 날. 예. 네. 그러고 6월 20일 날 당화소 시켰죠 제가. 어.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한 10개. 그때 저한테 전화 새벽에. 예, 예 예. 6시 반인가? 전화하셨죠. 예 예. 예, 예. 어. 막 급하니까. 아, 급하니까. 어. 그래서 그때 저 처음 만나고 나서 눈이 잘안 보인다고. 예 생각해? 예. 눈이 침침하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어. 입안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어. 오줌을 하루에 한 30번? 어. 그렇게막 그러니까 저혈당이 먹 오더라고요. 뭐 어지럽고 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고 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상하게 혈당량을 먹기 싫더라고요. 어. 당뇨라는 걸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딱 먹는 거 봤거든요? 예, 예. 먹자마자 막 바로 느끼시는 거 같은데? 내가 두 병을 딱 마셨는데 한, 한 40분, 50분 전에 벌써 눈이 틀리더라고요. 네. 눈이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껌 붙은 것처럼 막 이게 끈적끈적했어요. 네. 근데 한 1시간 한 지나니까 눈이 안 뻑뻑하더라고요. 눈이 어. 이렇게 좀 맑아지더라고요. 많이. 어. 그러고 그 다음부터 막 9병 10병씩 먹었는데 한 4일을 있으니까 정상이더라, 눈이요. 어, 4일 있으니까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뭐 가슴 답답하고 막 불타고 막 마르는 거는 한 10일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증상이다 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럼 당뇨 증상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10일? 12일? 어, 그 상관 안에 지금. 그렇죠.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엄청나게 느끼죠, 지금. 어. 지금 막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막 뭐라도 할수 밖에 없고. <웃음> 그전에는 어땠어요, 몸 상태가? 그냥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자꾸 힘이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사실 병원 가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버티다 버티다가 갔는데, 그날 또 때마침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병원 대기시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온다고. 그리고 갔는데 새벽에 이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딱 찾아가지고 두 달간 이걸 한번 먹어보자 약 먹지 말고 뭐 처음에 두 달간 뭔 일이 있겠나? 네. 그걸 먹기 시작했죠 이걸. 어. 그렇게 먹은 지 지금? 지금 10, 아니 20일이 안됐죠 한 10, 18일 정도? 예. 어. 근데 지금 하루에 많이 드시네요 8병 9병? 그렇죠 예. 어. 또 당하 10도 드시는 거라고요? 네 예. 하루에 3번 어. 아침 정시 저녁 그러니까 아침 정시 저녁으로 방아하고 다 같이 드시고 식사는 예예. 하루에 저녁 한끼 조금 밥 조금 먹어요. 아, 그밖에안 드세요? 예. 그러고 오전에 닭가슴살, 어. 계란 한 개, 예. 야채. 예. 또 점심 때 닭가슴살 계란, 야채. 어. 고래. 저녁 때는 밥, 밥 조금. 예. 아, 그렇게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살이 한 15kg 빠졌죠. 그러고 지금 뭐 웨이터도 하고 해요. 혼자 나름대로. 어, 아, 운동도 하시고. 예, 예. 라니까운동도 하니까. 예, 예. 운동 요법도 하고 식이 요법도 하고 그렇죠. 당화술 드셨더니 예, 예. 약을 안 드셨는데 몸에 변화가 왔다. 엄청난 변화가 왔죠. 엄청난 변화가 왔죠. 진짜. 어떤 변화인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냥 이게 몸이 안 아프니까 정신도 되게 맑아지고 마인드도 되게 건전해지고 음. 몸이 안 좋을 때는 막스레서도 많이 고막 되게 좀 힘들었어요. 짜증도 많이 내고 음. 지금 뭐 짜증 낼 일도 없고. 제가 아침에 듣기로는. 무스를 안 바르시는 분이있는데 네, 예, 그날막 힘이 막 생기니까 이거 먹은 지한 3일, 4일 됐나? 아침에 뭐 그냥 평상에좀 이렇게 막 멋을 보고 싶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니까 어, 뭐, 항상 멋을 내트 예, <웃음> <웃음> 밭에 일하는데 그런 게 없는데 예. 그날따라 내가 자랑을 했어요. 오늘 막 기분 좋아가지고 무스 바르고 왔다고 예. 밭에 일하고 있는데 <웃음> 그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예. 아, 이거 슈퍼 농부하고 일을 많이 하신다고 더라고요 예, 예, 예. 어. 언제 됐어요? 얼마 됐어요? 지금 한 6년 됐죠. 내가 아는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선전하니까 을아 네. 설마 이사람들 속이겠나? 어. 의심을 했, 처음에 의심을 했죠 제가. 네. 근데 한번 소문 수집 한번 시켜보자. 네. 그러고 시켰죠. 엄청나게 좋아졌죠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에이, 자꾸 거짓말 한다았는데 네. 제가 느끼니까, 제가 그 서포 농부한테 내가 당하수 국이 총판하면 안 되냐고, <웃음> 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네. 내가 막 느끼니까. 어. 이거 이제 선전 안 사서 끼어 먹으면 안 먹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통에. 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드시고, 저 먹고. 어. 어. 지금 한 대도 안됐는데 지금 한 거의, 한몇박 시켰죠, 제가? 지금 시키신 게. 5개월째 시켰죠? 오개월치 네, 네. 시켰는데, 거걸 보세요. 네, 또 시켜야 돼요, 지금. 네. 또 시켜야 돼요. 제가 제 몸에 이제 인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음. 제가 9월 달에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혈당을 한번 재보자. 내가 20일 날 재고, 제가 신경 왔었죠 그냥 당황수 먹고, 9월 달에 가서 한번 재보자. 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뭐 이것도 마시고뭐 운동 조금 하고, 식욕도 조금씩 하고, 그런 마음이었죠, 계속. 근데 음. 몸이 자꾸 좋아지니까. 진짜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진짜 틀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너무 느끼니까, 그걸. 그냥 약안 먹고 뭐 방법이 없을까? 그때 유튜브에 당뇨를 쳐봤죠. 네. 쉬니까 이게 딱 뜨더라고, 요이 동영상이. 네. 뭐, 배도아시막 뜨고, 배두환. 뭐, 네.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는 피디님 내가 또 이제 보니까, 예, <웃음> 뭐, 네, 보니까, 하니까. 설마 속이겠나? 네. 이 사람 진짜 거짓말 하겠나? 네. 긴가민가 시켰죠. 네. 근데 시켰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 200% 이상 만족해요, 진짜. 아, 200% 이상 만족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고. 아. 그리고또 제가 보니까 이걸 먹고 뭐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내가 무지개. 네. 먹고 나서 또 당하수 먹으면 되니까. 네. 뭐, 두명세명 먹으면 되니까. 아. 지금 식사는 언제하셨어요 저녁은. 저녁은 한1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예. 당하수 한명 드셨나요? 한두명 먹었죠. 아, 두배 먹었어요. 네. 어. 그러면 한번 혈당을 한번 재볼까요? 그럼 제가 지금. 매... 한 17일 만에 재보는 네, 거죠? 네. 네. 한번 먹고 네, 재볼까요? 좋습니다 네. 아 이걸로 145 엄청나게 내려갔네요 지금 145 식사하셨는데 한 시간 전에 했죠 20일 전에 358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353 나왔어요 아, 353 나오신 분인데 약을 하나도 안 드셨습니다. 약을, 네, 그죠? 아니었죠, 예. 그리고 지금 한 20여일 동안에 당화수를 엄청 드셨어요, 그죠? 당화식하고, 예, 예. 그랬더니 지금 오늘도 지금 저녁을 드시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화수를 식사 후에 3병 먹었고 쟀는데 예. 145가 나왔습니다, 145. 만약에 식사하시기 전에 쟀다면 더 낮게 나왔겠죠? 더 나아졌죠. 거의 정상약야 거의 정상약과 지금 놀라고 있어. 저도 다 도는 거 보세요. 닭살 도, 는거 보세요. 하,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지금까지는 뭐 몸이 내가 좋아졌다, 눈이 뭐 맑아졌다, 뭐 건강해졌다, 무술을 발랐다, 기분이 좋아서 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수치 나타는 거예요. 수치 나 사는 거, 예. 진짜. 와, 저 놀라고 지금 요 계속 닭살 도다요. 예. 와, 아, 당하고 너무 계속, 기뻐요. 당하고 계속 드셔야겠네. <웃음> <웃음> 아, 진짜. 돈이 안 갖고 계시겠어? 아니, 제가 제 친구한테 막 설명해줘요. 야, 이런 좋은 약이 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음, 약을 하지 마세요. 이거 음료에요 음료. 아, 그렇게 그러니까 <웃음> 저는 자꾸 약을 하는데. 네. 와, 진짜 너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뭐 드셨어요? 삼계탕 먹었어요. 삼계탕 을드셨대는데 이야, 145면은 고진정상입니다, 이 정도면. 와,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와, 네,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진짜. 아, 기분 좋으시죠? 아 이제 이렇게 될것 될 같았어요, 진짜. 아. 몸이. 틀리니까 진짜 이게 바로 혼합음료 당하수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죠 진짜죠 네. 진짜 진짜 그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시켜보세요 음.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다가 다니는 그냥 계속 차에도 있고 뭐 집에도 있고 뭐 이런 네. 데도 있고 뭐 항상 옆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당하수 2 플러스 1 행사라고 있습니다 2 플러스 1 예, 예. 보통 쿠팡에서 구매하시면은 한 박스, 500ml 한 박스가 5만원인데, 저희 한국농산TV에서는 지금 2 플러스 그렇죠. 원 행사하고 있으니까, 3 박스를 10만원이 됩니다. 세 박스 10만원. 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이3 박스 드시면 이게 한 달치에요, 사실은. 예, 예. 저희가 두, 두병 정도 드시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드셔가고더 좋아지신 분이 있으니까, 아, 진짜두병 이상 드시면 됩니다. 두병 이상 드시고, 몸이 좀더 건강해지는 그런 체험을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많이 먹으면 혹시나, 제일당 오는 게 아닌가? 음. 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계속 드시면 돼요. 어. 드시면 그냥 좋아져요. 드시면 좋아집니다. <웃음> <웃음> 진짜. 내가 경상도 남자로서 얘기하는데 진짜예요. 경상도 남자 진짜. 진짜로 얘기했답니다. 그 최고. 최고. 최고. 네, 최고. Here we go.